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체스 공략 영상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실력은 없다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공략은 아니고 아주 짧고 미미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버그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드루이드 시너지에 의도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드루이드 직업 캐릭터들은 빌드를 빨리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전투와 직결된 시너지가 없다보니까 유닛 자체적인 능력은 좀 떠지는 편입니다 뭐론드로이드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드루이드나 야수비드를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첸트리스가 나오면 눈여겨보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초반에는 요술사 그러니까 인첸트리스죠 인첸트리스가 상당히 쓸만합니다 이성 만들기 쉽죠 탱 되죠 피해 되죠 포켓몬으로 치면 한 밀탱크급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밀탱크를 후반까지 쓰는 경우는 잘 없죠 뭐 리자몽이나 망나뇽 그런 애들을 쓰지 결국 인챈트리스는 드루이드 비드로쭉 가지 않는다면 중간에 갈아타야 할 캐릭터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인챈트리스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2성 인챈트리스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1성 인챈이 1코스트입니다 1코 1성은 되팔면 1고헤드가 나오죠 그러면 1코 2성은 대팔면 얼마가 나올까요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보통의 1코 2성을 만드는 데는 일반적으로 3골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첸트리스는 2골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놀랍게도 2성 인첸트리스에 팔면 3골드가 나옵니다 극초반이라면 1골드 1골드가 아쉬운데요 1골드씩이라도 이득을 본다면 좀더 빠르게 이자를 먹을 수 있고 좀더 빨리 레벨을 올려서 더 높은 코스트의 체스마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첸트리스와 다른 드루이드 유닛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성립이 되는 거지만요 뭐 오토체스가 원래 운빨 게임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버그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찍고 있는 19년 4월 8일 현재는 1골드의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토체스 플레이 하실때 요술사가 나오면 한 번쯤 선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토체스 운영법들이 별칭들이 종종 붙더라고요뭐 리롤고블린, 리롤나이트, 패스트메이지 뭐, 리롤 리롤 패스트 뭐 그런식으로 그렇다면 오늘부터 인첸트리스로 1골드 더 버는걸 황금인챈이라고뭐 불러주진 않겠죠 뭐 그냥 잠시 꿈을 꿔봤습니다 그냥 사용하실때 황금고블린이라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토체스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